등산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레깅스랑 신발까지 다 신었고, 이제 이러고 갈게요. 안녕, 안녕, 개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아, 안 시원해. 아, 내가 네. 여기 그늘이다. 이거 얼음물이야. <웃음> 잘 있어. <웃음> <됐다. 웃음> 맞아. 여기는 잠깐 쉬는 거. 저기가경복궁인가 <웃음> 허쉬 가니왜 색깔이 이래? 허쉬골드 이 여기가. 여기가. 어기가 여기가. 여기가. 먹기가어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 이거 무슨 맛이기가 여기가. 이거 안 먹어봤어? 응 음. 카라멜, 짱콩 그 카라멜 맛 응, 음, 그러네요? 응 다같은 거지만정손 닦고 물티슈로 원래 뭘 어때? 귀여워? 응 <웃음> 이렇게 가져세개 있어 오이 하나더드하하 네. 저는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니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이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정기차입니다정기차 두두둥자. 그게 뭐야? 노래. 진짜 어이없고. 지금상 보고 있나? 두자 원래. 가장... 다행이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이고 원래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씹고 왔고 이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점심으로 지난번에 먹었던 하얀 짬뽕 남은 거랑 이거 만두를 먹을 거예요. 짠 여러분, 제가 원래 카공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연습경기에서 하나가 이기고 있어서 집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꾸꾸꾸꾸.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책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언제 끝내나 했는데, 작심 삼일을한 10번 하니까 끝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짠! 여러분 이렇게 수세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한시간 정도 걸렸고 이제 이거 정리해주고 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놨어요. 여기 낙지 양념도 있는데 이거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야채가 좀 많아가지고 좀 추가로 양념을 더할 거예요. p a k 자, 먼저 자, 저만 <목소리도> 못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보라카이 갔다가 사온 스타벅스 컵인데 아직도 안 까가지고 오늘 까서 여기다 차 마실 거예요. 짜잔!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이컵 안에 보라카이 써져 있고요. 네, 기억이. 695페소에 구매를 했고, 요거는 지금 화이트 비치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안이 너무 더러워서 설거지 좀 하고 뜨거운 물 받아올게요.